안녕하십니까? SBS 뉴스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. 백신 협력과 관련해 주고받기식 스와프나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생산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2일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. 날씨였습니다. SBS 뉴스를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어서 당신이 혹하는 사이가 방송됩니다.